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보이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오늘은 원샷맨 1회 때 콜라와 타이다를 섞었던 조합을 다시 한번 시도해볼건데요 를 그때는 콜라와 채성사이다를 섞었지만 오늘은 스프라이트를 섞어볼건데요 그러면 원샷 해보겠습니다 참! 원샷맨 1회 때 콜라와 사이다를 섞었던 조합은 콜라의 맛이 더 강했는데요. 오늘 맛의 조합은 스파이터의 맛이 더 강했어요. 오늘 맛의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10점이었어요. 콜라의 맛과 스프라이트의 탄산이 섞여져서 더 강한 탄산의 맛이 느껴졌고 콜라의 맛도 훨씬 더 강해졌어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차!